능력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 요 소위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덜 속게 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해답이 되는 거예요. 해답.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는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그 장례를 능히 해야 되 알지 못하게 하셨다 네. 형통한 날에는 내가 좀 근심이 별로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산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많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지 나를 공고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한계점이 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시기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시기 특히 무엇에 투자를 하려고 할때 네. 어제 우리 형님이 나한테 그래요 내가 투자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네. 투자하는 사람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 형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세탁업을 전문으로 하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밑바닥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웬만한 세탁소는 그 형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차려진 적이 없고, 다그 형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크린토피아 우리 형님이 만들었어요 크린에이드 우리 형님이 만들었어요 그 일을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뛰에다 간섭을 했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7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세탁소를 많이 하셨겠어요 내가 알게 말해도 한 적어도 30번 이상 한것 같아요 서울 시내 난다 진다는 곳에 딱 서는 다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다 거쳐 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떨 때 돈이 되고 어떨 때 돈이 안 되고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그런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를 못하고 자 그러면 오너가 관리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면 맨날 개업했다가 딴 사람한테 팔고 개업했다가 딴 사람한테 팔고 돈이 많이 벌것 같아서 투자를 내서 딴사람에 팔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투자가 많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섞고, 섞고, 또 섞고. 다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데, 우리 형제나 우리 형님은 안 되는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냐? 어? 지금은 이제, 크리네이드 기술 고문으로 가있는데, 식구들끼리 만나면 맨날 그야게 옛날에 돈 많이 벌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벌수 있는 기회가 다벌수 있다. 벌수 있다. 벌수 있다. 벌수 있다. 심지어는 더 고급 기술을 얻기 위해서 일본에도 가보고 사람들은 세탁업을 하고 세탁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은 별로 그렇게 노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만 딱 되면 깨끗하게 세탁해서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약품을 섞어서 때를 빼야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밑바닥 고생을 해오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냥 바라보지 않고 돈의 흐름을 보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핵심을 파악하게 되고 아 이럴 때 섞고 이럴 때 섞고 이렇게 섞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또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투자했겠지만 지금은 내가 투자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근데 내가 그래요 이제 장로님이 되시네요 장로님 형님 장로님 아니 내가 투자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고 싶고 응? 주님께서 이런저런 형편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지 나는 요새 잠자기도 바쁜 사람입니다 먹는데도 관심 없고 사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저 되는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너무 찐하게 만나버리니까 관심이 없어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사람도 주인이 종두를 볼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 너는 딱 보니까 다섯 달란트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너는 보니까 아니야 다섯 달란트 맡기기에는 조금 그렇고 두 달란트면 너는 되겠다 다섯 달란트보다는 열정이 좀 떨어져 관찰력에서 떨어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너는, 너 능력의 한계가 두 달란트면 된것 같아. 또한 종은, 너는, 한 달란트도 많아. 그러나, 가능성을 보고 내가 한 달란트를 맡길게. 게을르고, 일단. 아니라고, 나태하고, 생각을 해도, 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지. 현실에 적절하게 지혜롭고, 현실에, 현실을 타개할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요. 자, 그래서 이 능력의 차이가 이제, 처음에는 나름대로 투자를 했는데, 조금씩 지나니까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기업에도 그렇지만 운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분명히 나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기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수준을 동남아시아 수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뒤집어질 만한 논란 사건들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k 팝이 일단은 유명하죠 그리고 한국 연습국이 대박을 치죠 그리고 밤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언제나 밤에 나가도 24시간이라는 곳이 저 편의점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뿅 가고 음식이 또 맛있고 다양하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웃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능력이 주어질 수 있고 능력이 덜할 수도 있고 인간의 능력이 범위가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만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도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데 생각으로는 잘될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망하고요 만약에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주물럭거린다 해가지고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보니까 예, 광물권을 가가지고 뭐 탄광 무슨 뭐금금금 금, 금 나오는 탄광이나 뭐제 맥광고 바다에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투자했다가 몇조 원씩 날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만약에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구속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신앙하고도 연관돼 내가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집을 짓는데 구원을 집을 짓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고린도서에 또 마태복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직접 행하는 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내게 주신 자유구제예 은혜를 따라서 집을 짓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웃음> 반석의 집을 짓는 것 같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의 집을 짓는 것 같고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 있고 창소안 하고 바람 부는 날이 있고 불로서 공력을 밝히는 날이 분명히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가 받은 구원이 진짜냐 네가 가진 기도가 진짜냐 네가 믿음사한 것이 진짜냐 같으냐 그것을 밝히는 날이 와요 자 그래서 지혜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지혜가 있고 단순히 기술적인 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기술적인 지혜로 살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기술적인 지혜는 뭔가 만들어내고 배를 만들고 엔진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방향을 결정하는 지혜는 선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배의 방향을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그거예요 어설픈 조타수가, 초자가 와가지고, 키를 돌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물살은 빠르지. 암초에 부딪힐 것 같지. 그러니까 급하게 돌린다고 돌린게, 물살이 빠르니까 휩쓸려서 들어가서, 무너지는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구원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구원을 받으려면 삼가, 삼가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될 것이 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전체 방향을 잘 찾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정보화,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제일 많이 담겨 있는 것이 핸드폰이고 그러니까 핸드폰만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마귀가 이 핸드폰이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정보도 있고 사람을 속이는 정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영적 존재니까 이 귀신이 인간에게 어떤 개념을 자꾸 심어 줘요. 어떤 생각을 심어 주고 개념을 심어 주고 어떤 만남을 주선하고 죄와 관련해서 유혹과 관련해서 그래서 원수가 우리 생각으로 침투하거든 눈으로 오기도 하고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말로 오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내가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사단의 공격을 잡아내야 한다 분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지혜고 지식이에요 지식은 습득을 해서 얻는 거라면 지혜는 그 때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영감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냐 능력을 받으면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고 디바켐의 역할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렇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생각의 능력이 임하고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불같은 방언이 나오고 언어방언이 터지고 영적인 방언도 나오고 담대함도 생기면서 현실에 복음을 전하는 현실에 맞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찰력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지식으로 할수 있는 게할수 있는 게 지식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배워서 훈련해서 하는 줄 알았던 이제는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순리도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순리도 알고 일반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위가 요구하는 것이 있죠 사위가 요구하는 것 일반적인 윤리, 일반적인 도덕, 일반적인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고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한 지경이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교회 질서를 알아야 되고 조직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조직과 질서는 알지만 성령의 능력을 잘 모르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직위주의 교회 질서위주의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가 임하면 사이비로 지급받는 시대에 왔다니까요 자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에 질서가 있고 교회의 흐름이 있고 교회법이 있다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그것을 무조건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 은혜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성령 은혜로 다 해버려 이건 교만으로 날 뛰는 거거든요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낮아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병든 사람 있으면 병든 사람하고 똑같이 그리고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가셔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님은 또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증명해 주시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누가 나를 부른다. 누가 나무 위에 올라갔구나. 내가 그 나무 밑에 가서 그를 불러야지.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모든 걸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찾아다니시고 찾아가시지만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키우야 내려오느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 너희 집에 있어야 되니까 하고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다 할렐루야 네. 내 속에서 있는 열심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 주님은 다 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아마 딸지라도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웃음> 주님.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고 누구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음이 성령의 감동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네. 주님 왜 나는 교회 오리다 했는데 직분 안 막히고 이거 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짜는 리더가 되면 될수록 숨겨야 되거든요 숨기고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는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 죄를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아무리 많이 지고 살인죄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데도 잘 되는 거막 형통한 거 같아요 왜안 믿는 사람들이나 공산주의자나 도둑 간도들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택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양심과 도둑을 주신 거예요 양심과 도둑 그러니까 자기 신앙, 자기 양심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법이 법령이 있어도 자기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또한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어, 방관하신 것 같고, 방치하시고, 그냥, 짐승들처럼 방목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연상태, 자연상, 자연상태의 동물들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막동물들이막 뛰어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막 자고,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막 어느 날 갑자기 맹수가 와서 먹어버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이 나가지고 불이 막 끄슬리고 타기도 하고, 자연상태의 방목같이 방목한 그런 짐승으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자연재해로 죽을 수도 있고 아주 강력한 어떤 어? 사냥꾼에 의해 죽을 수도 있고 맹수, 더 강한 맹수들이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10에서 12장 8절에 나와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징계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계 고난 연단 이런 게없으만 사생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투척질 하시는 것처럼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 이놈 시키는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녀 너왜 불순종이야 너 목사가 왜그 모양이야 너왜 전두사가 그 모양이야 너왜집사가그 모양이야 너 권사장은 왜그 모양이야 하나님께서 막 때리시는 거예요 반경을 뒤집어 퍼놔요 그건 뭐예요 고난의 시작이고 훈련의 시작이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들일지라도 시진핑이랄지라도 김정은이랄지라도 한평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보장하셔자 하나님 앞에는 천한그릇도 있고 귀쓰는그릇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합시다.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요? 여호와의 예. 부리치는 악신이 있잖아요. 마귀가. 어떤 사람은 그냥 개 밖으로서 쓰는 거야. 개 밖으로. 아 요즘 개들은 그렇대요. 부산에 있는 김영구 목사님이 그러는데 개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래서 뭐집 나온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는데그 개가 얼마나 고급인지 모르겠네요 밥을 여기 한 번씩 인천에 한 번씩 오면 부산에 이제 그 개가 그뭐 6일치 3일치 뭐 4일치 이렇게 밥그릇을 해놓은데요 근데 딱 봐가지고 자기가 봐가지고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맛도 없고 그러면 쳐다보지도 안 되는구만 그래가지고 주인이 딱 가가지고 있으면 주인 열받으라고 발로 탁 차가지고 주인 앞에서 개밖꿔을 엎어버린대요 그러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쌍조개 나운대요 목사님이 이런 개새끼 개의 자식이 그리고 이거 때릴 수도 없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눈치 싹그하니까 요새 무슨 개 보험도 있다면서요 개 때리거나 개 잡아먹으면 지금은 감옥 가는 세상이야 미국 가니까요 개공동묘지가 있어요 개공동묘지가 웬만한 저기 뭐야 정원 잔디 저기 있는 그 정원보다 더 아름답게 자놨나서 환장이야 엊그제 누가 그랬더라 목사님 우리 집에 개가 아프고 개가 죽었는데 마음이 외로워요 8년 동안 아니 10몇년 동안 개를 키웠는데 밤이 외로워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개가 다 웃어요. 나개 침을 젤젤 흘리면서 개 웃는 거 처음 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딸한테 야 개가 웃는다 이이 미친 게 아니야? 아빠 요새 개들은 다 이렇게 웃어요. 입이 여기서 이렇게 부르지더라고요. 야 말세다 말세. 요새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아파트 같은데 서 돼지 키우지, 개 키우지, 닭 키우지, 또뭐뱀 뭐 키우지, 또뭐 퓨마도 뭐 호랑이 새끼도 키우지, 또 늑대도 키우지. 별이별 종류에요 이집 사는 집에 뭐 키워? 응? 응. 햄스터가 주인을 알아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웃음> 고슴도 치도 키우질 않나 보다 키우질 않나 자 여러분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은 반목하는데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나니까 10억마리 동물들이 불에다 죽었대요, 1 0억마리 믿지 않는 자들은 방목상태의 동물들과 같아요. 자연재해 죽을 수도 있고, 강도 만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고, 딱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혼을 해롭게 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도 회복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속이든지 거짓말하든지 망하든지 흉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내버려도 언제까지 죽을 병에 걸려서 제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대로 사는 데까지 안 아니면 방치하세요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고 막 전쟁하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데도 오래 살아요 여러분 김정은이 보세요 막다 사는 대로 마만 먹으면 그냥 죽어요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졸았다고 그냥 죽여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새벽 12시 넘어서 사람들 잠잘 때 12시 넘어서 3시 4시 안에 누가 놓고 하면은, 온 집안 식구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할지라도 어떤 사람이할지라도끄덕끄덕끄 그래서 새벽에 잠자다 끌려가지고, 식구들다 끌고 가지고 아오지탕 으로 보내버리고, 가서이나 숙청 다 해버리고, 그사람 연관된 직적들까지다 새벽에 서서히 한 사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척결해버린답니다. 왜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죄를 마치고 그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방관하게 하시느냐 양심과 도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과 도덕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안 믿는 자에게는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단 받으면서 얻어 터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듣고 또 들으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교회 오면 눈물 흘리고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이래 가면서 왜? 주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네. 무슨 일있어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이제 위기를 넘겨서 요양원에 왔는데 요양원 사람들이 다 이상하대 김양근 권사님이 왜? 엊그제께만 해도 욕을 하고 막 닦으려면 머리채를 두 사람이 시작하면 렇게 년아! 년아! 내가! 내가, 내가. 안다는데 왜닦따가냐 머리채를 막 자꾸 흔들고 놔주지도 않고 곧 돌아가신 양반이 그러니까한 며칠 입원하면서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풀어주고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식이 가서 또 기도해 주고 저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고 이 장로가 가서 해 주고 계속 또 며느리가 가더니 며느리들이 막 사모님도 있고 뭐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라이벌 같은 권사님 한 분이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도 신발 보고 뛰쳐 달려와가지고 아유 오셨네 권사님 오셨네 이렇게 하니 권사님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웃음>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져서 준비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겁이 무진장 많았어요. 주상 쓰러져서 구사를 3세개네개막 하니까 놀래가지고. 뽑고 막 뽑고 이러는데 조금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러는 거죠 예, 하여튼 여러분 부모님들 잘 복음 전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 한 메시지를 잘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포장되어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현실을 살아가는 적합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충분히 우리를 훈련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